자 패스 자 3점 라인에서 계속 패스 돌고 있습니다 네네 방금 콜이 불렸는데요? 네, 네. 어떤 콜이 불렸을까요? 어 제가 경기를 안 보고 있었는데 네네. 어떤 콜이 불렸나요? 네 아, 아마 뭐 지금 저쪽 본부석으로 가는 거 보니까 지금 타임이 스타트 안 돼서 경기를 스톱 시킨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네. 지금 체일라사 성공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김세현 선수가 다시 들어왔네요 네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자자 자, 패스! 아... 아예 아. 위험한 패스 잡았거든요 예 라인을 밟은 거 같은데 네네 라인 크로스로 예 어? 라인 크로스가 아닌가? 왜... 그대로죠? 또 시간이 잘 안불린거 같은데요? 이쪽을 아, 다 보고 있는거니까 네네 아직 0대0인거죠? 네네 0대0입니다 아직 슛 시도도 없었습니다 아. 예. 공격적으로 야, 세일러 9번? 9번? 예. 아, 네, 예. 다시, 다시 한 번, 찬스? 2점? 아, 예. 아, 아, 네네. 넘어가 버렸죠? 아, 라인을 밟았네요. 네네. 지금 판정은 뭐냐면, 예. 공수가 체인지 됐는데 3점 라인을 안 나가고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3점 라인을 밟고 던지니까, 예. 코 불린 거죠. 예. 이올레이션 콜이 불린 거죠. 예. 1번. 자, 페이드웨이 아, 예, 칩 들어갔습니다. 칩칩 자, 1대0, 체일나사,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킵시의 섭사, 아, 2죠. 예. 현영 선수 3번, 오늘 많이 출전을 안했고, 9번 완전히 속여버립니다. 그렇죠. 아. 아. 방금 크로스오버 멋있었죠. 네, 예. 3번 선수로 완전히 속여버렸죠. 예. 자, 아, 포스트로 못, 못 넣어주니까 나왔거든요. 네. 예예 아, 예. 아, 현명한 플레이입니다 네, 포스트에 계속 있어요. 지금 김세현 선수가 서있으면 볼이 돌파도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공격 때 그때는 살짝 나와서 돌파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자 2점 슛아네 아, 아, 깔끔한, 아, 네. 깔끔한 예 김세현 선수가 외박 수위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수밖에 없죠. 그럼요 예. 이번... 지금 쉐깅 디펜스를 하지 않으면 예, 돌파에 쉽게 당할 수 있어서 네, 예 장. 그렇죠 그렇죠. 예 장단점이 분명한 선수죠. 예. 7번7번너니다자 노마크 찬스 이점예 짧았습니다. 예 예. 팁시 볼입니다. 예 팁시 볼입니다. 지금 김세현 선수 보면 포콜에 대해서 제스처가 많거든요. 저런 거는 뭐냐면 집중을 많이 예.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아, 경기에 네. 네. 너무 전체를 보고 자기 플레이는 집중을 덜 하는 거죠. 아십 분. 아, 네. 뱅크샷. 이 선수 좋았습니다. 선수. 네. 슛감 좋습니다. 네. 슛감 좋은 두 명의 대결인데요. 아 들어 아네아쉽습니다 아, 네. 우현. 우짜슛 슛감 좋습니다. 아, 아 네. 아김세훈 역시 이바 잡아내고 아, 여... 아 메이드를 못하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앞으로 아 문현, 패스가 안 좋았죠. 예, 완전 이점 찬스. 어, 찬스, 아, 찬스 못 살립니다. 좋습니다. 예, 20번 이민수, 10번 그다음 문현우입니다. 네. 아, 축감 좋지 않네요 문현우 선수. 7번 정의사 다시 잡았습니다. 축감 좋은 정의사. 아, 공 살려내는데 아. 3번 문현우가 잡게 됩니다. 10번의 리바운드. 손영진, 치엘라사의 아. 손영진. 크로스오버 후 돌파는 하지 못합니다. 아, 10번이 몸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돌파는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20번 이민성 2점 성공시킵니다. 3번 문현우. 아, 네 번째 2점 치인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네. 7번 정의사. 자, 지금 체일라사가 5대 2, 5대 2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니다 네. 7번 점수가 점수가 바로바로 바로 반영되지 않아서 직접 가서 어, 똑같이 오셨네. 네, 네. 직접 가서 소리 질렀더니 금방 고쳤습니다. 네, 해결되길 바랍니다. 10번. 네. 자, 체일라사 리바운드 했죠? 자, 슛. 아. 아. 예, 네, 저런 게 들어가면 경기 쉽게 풀리죠. 네. 자, 20번 리바운드 좋았습니다. 공리 예. 잡아내고 성공시킵니다. 네, 네. 한번 문현우, 보여, 누가 보여줘야 될 때가. 아, 돌파 네, 네. 돌파성 공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그데 바로 수비 실책이 나오네요. 아, 네, 네. 네 아쉽습니다. 에노는 아, 네, 아, 얻을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플레이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괜찮아요, 김재환 선수. 체력적으로 네.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공중에서 몸을 충분히 부딪힌 다음에 밸런스를 잡고 슛을 던졌습니다. 네. 네. 좋은 모습이었어요. 이번 네. 손영진 선수 예상외의 접전입니다 예예. 잘수성 시키는 정... 아, 손영진. 네. 김전우. 아, 어. 아, 조금. 그쵸. 네.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네. 들어갔죠. 예. 김전우 수성공니다두 번. 방금은 조금 예, 발이 접질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어, 네. 다행히 예, 중심만에 고말았습니다부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 집. 점, 예. 돌아가자. 아쉽습니다. 예, 뭉쳤죠? 아, 오, 좋은 좋았죠, 있어요. 좋았죠. 예, 예. 김성배, 확실히 에이스 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태자 패자, 자전에서 올라온 팀이 상당히 불리할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예상 예, 예. 박빙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스텝백 슛 아네 아쉽습니다. 예. 예 아쉽습니다. 10번 예. 이스죠 어 들어갑니다. 10선, 예. 김성민 선수. 어떻게 됐나요? 그럼 7점 7동 7점인가요? 네, 동점입니다 그냥. 아, 이런 모르죠. 이런 모르죠. 첼라사 입장에서는 어, 이길 뭐, 거라고 근데. 생각했다가 이렇게 비슷해지면 어, 그렇습니다. 예, 당황할 수 있거든요. 돌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칩시가 언더도 기요 그렇죠. 15번 들어가나요? 아, 배드합니다. 예. 역전했습니다. 역전, <웃음> 역전, 역전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거 어, 칩시 역전입니다. 예. 경기 모릅니다. 어, 발 해야겠는데요. 첼라사. 아, 1점입니다1점입니다 라일을 라인을. 라인을 밟았거든요. 아, 네. 라인을 예, 풀어. 지금 8대8 동점 동점입니다. 문현우 아, 잡나요? 어, 예, 화면에 나오지는 아, 않았지만 채첼라서공 아. 살렸죠? 어, 아, 예, 예. 아 메이드는 못합니다. 네네. 울인가요 3x3가 대부분의 몸싸움을 허용하지만 저렇게 팔이 걸리는 파울은 아, 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수밖에 없죠. 불어야만 하죠. 지금 첼라서 자유 투 얻었습니다. 자 원샷 첼라서 이다원 손으로 던져. 지금은 뭐죠? 리바운드 네, 과정에서. 무조건 리바운드를 저쪽 저 친구한테 몰아준다는 플레이였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다원이 다시 공을 잡습니다. 습감 좋은 실버. 노막 찬 슛. 이다을잘 해주네요. 아 네. 아쉽습니다. 좋은 팀 플레이였죠? 네. 예. 좋은 플레이였죠? 아, 패스게. 리시브입니다. 예. 20번이 온 20번이 예. 아, 어필하죠? 파울이 불린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시 챌라세요. 자, 네, 지금 경기장 분위기는 좀뭐 파울이 한두 개면 트러블에 걸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이십 번 아, 좋은 씨였어요, 예. 7 번. 예예 좋았죠. 네. 팀 플레이였죠. 좋은 팀 플레이였습니다. 네. 결승전은 상대적으로 이점슛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예 네, 볼파가 예.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손영진. 네 좋습니다. 놓쳤습니다. 살려. 일번정의다 자, 이번 상황에서는 어쩌면 팁시 입장에서 김세현 선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어, 수도 있었어요. 예. 하지만 그리고 예, 반대로 김세현 선수가 나오면 노마크 이 점을 쉽게 줄 수도 있죠. 어, 그렇습니다. 어,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점이, 이 점이 들어갔죠. 네. 예. 아무래도 쉬는 시간 동안 체력이 좀 회복된 상태에서 바로 슛을 던지니까 네. 예. 예, 들어갔습니다. 아, 네. 예. 이 점. 중요한 슛인데요 어, 예. 연속 이죠니다 예예 지금 좋습니다 예. 연속이죠? 지금 체력을 회복한 이후로 바로바로 어. 바로 슛만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10번 선수 아네 어, 그렇습니다 비록 뱅크긴 했지만 네두번 연속 뱅크가 들어갔다는 거는, 거는 노렸다고 볼 수도 있죠 아네 어, 그렇습니다 네. 아 살짝게 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싸움이 상당히 거칠어요 네네 10번. 10번 대 10번 10번 선수 오버 액션이거든요 <웃음> 그런가요? 네 10번이 저는 손영진 선수가 맞은 줄 알았어요. 액션을 그렇게 쳐. 네 네. 김성빈 선수 팁씨의볼입니다네 네. 바로 올라갑니다. 아네 아쉽습니다. 50번이 어, 리바를 네. 잡아냈어요. 바로 올라갑니다. 블라벨가 있습니다. 아네 나이스 컷. 아, 컷. 자 볼. 노마크 올라가나? 아안 아, 올라갔거든요. 뭐, 지금 시간 지금 안 왔습니다. 올라간 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 아 너무 세게, 세게 니다 예, 세게 입니다 지금. 예. 시엘라사가 색감을 예. 다시 찾아왔네요. 예. 예. 지금 전광판을 예. 보고 있었거든요. 네. 자, 이거는 끝났다는 뜻이죠. 아, 아. 7번 선수가 마지막에 또 터지네요. 예. 아, 아. 잘 썼습니다. 자, 그... 지금 첫 대회 예. 첫 대회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변은 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자부할 팀이 역전 있습니다. 역전하는 역전하는 경우는 네. 발생하지 하지만 중반 경기 중반까지 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경기에서, 예, 이게 또 타임아웃의 중요함이라고 할수있고 그렇죠. 여확 예. 바뀌어 버리니까. 그렇죠. 예. 타임아웃 이후로 연속 2점슛 네. 상당히 컸죠. 네, 그게 일단 컸고 네. 그 뒤로 이제 다른 팀원들도 다 터져주면서 네네.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시넬라사의 승리.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박빙인 순간에 득점하는 선수와 안전할 때 득점하는 선수로. 예. 안땡이 차이 거든요.